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 내림 백마장군 주현신당 지원입니다. 네. 아, 네. 선생님이랑 영상 제가 처음 찍는데 네, 바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우리 대표님께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그 라,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제가 이렇게 못 가게 잡은 이유가 네네. 너무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뭐 한번 너무 빨리 여쭤보고 싶어서. 아뭐 지금의 이슈. 어, 그런 거 같아요. 뭐 이제.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댓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음흠. 갖고 와봤어요. 선생님. 네네. 이분도 궁합인데 응. 궁합? 네. 음. 남자분 먼저 불러 드릴게요. 네. <웃음> 힘드시죠?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떨려요. 와요? 떨려서. 아 진짜로? 응. 감요 여자가 음. 어, 여자가 욕심도 좀 많고 또 잔재주도 많고 아. 어, 그러니까 남아곤 상관없이 자기 잔재주가 많은 사람으로 들어오고 또 자기에 대한 우월감이 좀 높은 걸로 들어오고 우월, 아. 우월감 응? 남아곤 상관없는 자기 자신만의 우월감이 좀 맞아요. 높고 꽤나 어릴 때 예쁨을 좀 받고 살았던 어, 좀 예쁘다고 얘기를 들었던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또, 어, 끼가 많은, 그리고 독보적인 존재의 어떤 이 사람으로 보여지면서, 어, 아마 첫째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첫째 대우를 받거나, 음 약간 이 밑에 사람을 조금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태생적으로? 음 사주적으로 또 그렇고, 주위 환경도 좀 이렇게 이렇게 음.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똑, 공부도 좀 잘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말하는 잔재주를 많이 부렸다고 뭐 미술적인 기술이나 아, 네. 뭐, 뭐 음악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뭐 예, 예능 예술적인 기질이나 두루두루해서 잔재주. 그러니까 크게 흥할 수는 없지만 이 잔재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여자라고 보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예민하고 까탈스럽게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뜻대로도 뭔가 해줬을 거야. 다 해줬다? 그렇지. 이 뜻대로는 해줬을 거야. 음. 이, 이 친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밀어줬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밀어줬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윗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 동등하거나 친구 이거나 아니면 아래. 원래 사주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변 환경이 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을 부모가 부추긴 느낌이 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잘 사는 가정이거나 아니면은 아, 뭔가 맞다. 돈이 많아 돈의 흐름이 좋았던 가정으로 맞다. 보이거든요. 네. 높낮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루게 됐다는 여자로 보이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부추김이 부추김이 많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걸 많이 선호했다라고 보여지는 굉장히 굉장한 여자라고 보여져요. 음. <웃음> 이게 욕심이 많다 그리고 자기 우월주의가 있다 해서 나쁜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 어, 그쵸?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케바케야 아 이분은? 케바케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 속에는 굉장히 예의 있고 매우 친절하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일하는 아줌마 하대 하든지 아네 어, 뭐이 자기보다 못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아, 그러니까 어, 노예와 이 신분 상승이 음. 있는 이 귀주 아 뭐라 그랬지 그, 그 귀부인 이런 음. 이런 사주라고 보면 돼 귀부인 사주인데 본인이 특정해놓은 신분사회가 있다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음. 상권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예의 있고 친절하고 음. 또뭐 여러 가지로 높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밑으로 들어가면 아예 음. 아예 무시를 하는 거지 아, 네, 어, 이런 사람의 어떤 반전녀의 모습을 보이는데 요즘 시대에는 없는 성격이라고 좀볼수 있죠 요즘 시대에 없는 성격인데 어, 사실상 굉장히 부자들도 이런 걸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근데 그런 성품의 소유자로 보이고 이 남자는 네.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좋은 것만 보려고 했던 사람 같이 보여져요 이 둘은 지금 행복한 걸로 보이지만 이 남자는 제가 봤을 때는 서민적인 사람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높은 걸 상승하는 게 아니라 높은 모습만 본 거라고 보면 돼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여성만 보니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퍼펙트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쿨해 보이고 굉장히 멋진 여성으로 뭔가 자기가 배움을 많이 느끼는 여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이런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남자가 아마 좀 돌아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좋다? 지금 당장은 둘이 신났어요. 아, 신났다. 응. 어디 여행갈 공유하고, 뭐 살, 뭔가 컵, 이, 이 여자가 남자한테 같은 걸 있길 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서로 호응한다든지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게 많아 보이고 서로가 지금 좋은 관계에 있어서 신나 보이는데 남자가 어리숙해요. 음. 이 남자가. 많이 어리숙하고, 음. 이 남자가 힘들었어요. 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어, 올해도 맞아요. 그렇고, 네. 일은 많은데 힘들었어요. 그, 네. 거기에서 이 여자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댔든, 어. 도움이 필요한 어떤 위로를 했든, 네. 이 여자가 많이 보듬은 거야.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됐다면, 뭐 그게 좋든 안 좋든, 그러면 자연사는 맞는가? 달라요. 아, 남자의 성품은 아래 위가 없거든. 네. 이 남자의 성품은 사실상 어리숙하고 뭔가 좀 어벙벙한 게 있지만 이 남자의 성품은 순하고 여려요. 어 맞아요. 근데 이 여자는 조금 계획적인 게 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상하의 어떤 성향이 네. 다르게 들어오리잖아. 웃다가 하면 이렇게 돼 버리는 음. 거거든. 그치 네. 그리고 꼭 누군가 치워주는 사람이 그치작거리에는이 존재들이 분명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이 여자가 하나 움직이면 세 명에서 여섯 명 정도가 주르르 움직여서 같이 치워주고 닦아주고 치워주고, 닦아주고 닦아딱고이딱딱딱이딱딱딱이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손딱딱딱딱딱딱딱딱딱들딱딱딱딱 시간이 지나면 이 남자가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음. 음, 왜냐면 이 남자는 음. 서민적인 사람이거든 결혼해서 그럼 6, 7년은 잘 살고 아들딸 낳아서 음. 잘 살지만 음. 음. 음. 그 이후에는 돌아설 확률이 좀 높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남자가 돌아설 확률이 네. 높다 이거지 음. 음, 왜냐면 이 남자는 순수하고 허담기도 네. 많고 또 성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 여자의 지금 보여진 성품은 좋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성품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같이 살면 드러날 것이거든. 선생님 말씀 맞는데, 이 남자가 진짜 10, 한 10년 넘게 쌓아온 공든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공든탑들이 이 여자분을 엄청 싫어해. 안 좋아해. 여자가? 아니, 이 남자를 좋아하는 엄청난 큰 세력들이 이 여자분을 엄청 싫어해. 음. 둘이는 좀안 만났으면 좋겠다. 결, 아예 결혼도 아니야. 연애조차도 하지마라 이럴 정도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고 자기를 지켜줬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뭐 돌아설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남자분은 그런 거는 안 보이세요? 이 남자는 자기가 본 것만 믿어요. 남이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가 판단하고 본 거를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야, 이, 이 사람의 이 마인드가 여태까지 이 사람을 살아오게 해온 어떤 이, 이 자기만의, 뭐라고 했지? 루틴이라고 봐야 되나?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 여자가 성품이 괜찮고 좋기 때문에 남의 말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서희 말, 아래 것들이 무슨 개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신경 안 써요. 음,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보고 이 찍고 까보는 거에 대해서 이 여자는 익숙해요. 왜냐면 이 살면서 자기가 괜찮은 여자고 주위에 도움이 많았기 때문에 아래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큰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자기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많이 까이고 뭐 귀부인도 영부인도 많이 까이고 까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여성분은 뭐 다른 분들 뭐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나쁜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가, 가, 가, 가, 가. 상관없다. 상관없다. 내가 행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세계를 잘 힘든 세계를 잘 모른다 이거지. 응.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이제 빠르게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음, 음, 음. 어, 남자분이 밀어붙이는 걸까요? 아니면 여자분이 밀어붙이는 걸까요? 음,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누구 하나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뭐, 만났다면 내가 봤을 땐좀 기간이 된 걸로 보이고, 네, 또, 이, 또, 가족들이 또 이미 다 뭔가 상봉을 한 걸로 보이고, 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웃음> 언제 이혼하냐가 아니라, 자식이 일곱 여덟 살 이렇게까지는 뭐 무소식이 희소식처럼 살다가 그 이후에 아마 당장 뭐가 아니라 뭐가 다 정리가 나고 발표가 날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근데 봤을 때는 이 둘이 가 계속 분분하게 조금만 사진 안 올라와도 구설이 들고 조금만 사진 안 올라와도 구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야 그래야 구설이 잠잠하거든 어. 이 여자가 하는 얘기는 다 구설이고 남자가 하는 얘기는 좀 잠잠해져요 물론 저희가 이제 궁합을 갖고 왔지만 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한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과 가족간의 불안은 없을까요? 그니까 아까 말씀하셨기에는 여자분은 뭐 귀족이고 뭐 여, 남자분은 일반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없어요 이 여자가 잘해요. 아 여자분 여자가 잘해요 여자가 그렇게 멍청한 여자가 아니야. 아.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벗는 거고 그리고 이 남자를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해. 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여러모로 마음에 들어 하거든. 근데 이 여자가 시댁을 아래로 취급하지 를 않잖아. 남자를 자기 공주가 왕자를 만났는데 왕자의 집안이 아, 아래는 아니잖아. 음. 잘해요. 그리고 자주 안 가. 그럼 특히나 뭐,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막 방문했다 그랬을 때 특히나 뭘 조심해라 아니면 뭔가 제일 크게 조심해야 될 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제 느낌에는 이 둘이가 잘 살라고 하면 딱 하나야. 남자가 이 아래 위를 왔다 갔다 선한 마음이 있으니 이 남자를 따라서 이 여자가 좋은 일을 많이 해주면 돼요. 아. 자기가 어 성품이 안 되면 그냥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주면 남자가 이 남을 돕는 걸 즐기고 남하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가 자리를 피하거나 이 남자가 뭔가를 할때 자기가 힘들면 자리를 뭐 해외로 나갔다 오든지 아니면 조금 피한다든지 이 남자가 뭘 하려고 했지 돈을 뭐 기부한다든지 뭐 차를 기부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해주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자꾸 좋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여자가 어 조금 자기 이기적으로 빠지는 상황이 오거나 어떤 아래 자기 어떤 속에 어떤 성격을 들어야 했을 때는 여자가 남자가 실망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여자가 자기 컨트롤만 티나지 않게 하면 돼요 응,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7,8년차가 됐을 때그 위기가 크게 들어와 이 여자가 성질이 나거든 아, 5년에 성품이 나온다 그렇죠 <웃음> 이게 자기 성품 숙이는 게 사실 아, 힘들거든 네. 사실 모르니까 근데 그 가정사는 잘 모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누군지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요분님들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된게 어, 결혼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남자분은 그 이승기씨고 음, 아까 나왔던? <웃음> 네. 저희도 흑이 음. 뭐 여쭤봤어요 음. 여자분은 이다인씨예요 음. 이승기 이름이 원래 이승기인가? 어.. 제가 알기로는 분명으로 알고있는데 음.. 음.. 지금은 서로가 합의를 잘해요 서로가 뭘 원하든지, 뭘 갖고 싶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든지, 서로가 지금 존중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다인 씨가, 어, 내가 봤을 때는 이승기 씨한테 아주 큰 힘이 됐어요. 음. 이, 이승기 씨가 힘든 구설로 인해서, 맞죠? 이, 네, 맞죠, 네. 힘든 구설로 인해서 사람한테 상처받는 기간 속에서, 이다인 씨가 아주 조용히 말 없이 큰 힘이 됐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 소리 정확하게 네, 맞는 음. 게 뭐냐면 뭐 음. 이제 이승기 씨가 지금 몇 년간 길게 활동해온 소속사에서 음. 음원 수익을 거의 100억에 가까운 수익을 음. 받한 번도 못 받았다. 그래서 음. 이제 음. 힘든 시간을 보, 보낼 때그 음. 이다인 씨 소속사 등 이제 이다인 씨가 많이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음에 선생님 말씀대로 그이성기 씨는 지금 그 선한 영향력 그 소송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기부를 다 하겠다 해서 지금 벌써 28억으로 기부했어요. 근데 이제 이다인 씨가 이제 좀안 좋은 이유는 그 이다인 씨 자체로 봤을 때는 그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엄마,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좀 국민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거든요. 견미리 씨랑 그 이제 아빠 되시는 분은 이제 주식 사기를 해서 이제 나라 엄청난 사람들의 돈을 그러니까 거의 사기쳤다. 음, 음, 아버님은 음, 그 음. 교도소에 가 있고, 권미리 음. 씨는 또 계속 투자를 하면서 뭐 생활을 하고 이제 돈이 많은 행보를 보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는 게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자기 자랑을, 은연 중에 한, 그게 자랑인지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계급적인 그런 성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다인 씨가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음. 그냥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야. 아.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듬기 바빠. 이승기 씨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잖아. 되게 응. 억적하지 응. 올라온 응. 사람이잖아. 내가 봤을 때 이승기 씨는 성공하기 위해서 길을 쓴 사람 같거든. 응. 성공하기 위해서 어 내가 나를 많이 내려놓는 후 하면서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많이 외로웠던 거 같아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이승기 많은 인덕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승기 씨가 마음의 문을 많이 닫았던 게 있었거든 왜냐 누가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던 그런 자기가 알면서도 애매했던 것 같아. 그러, 그리고 이연예계에좀 이 속상함을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이다인씨가 그때 많이 힘이 됐던 걸로 보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합이 조금 진행 된 걸로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작년 말부터 좀 시작된 것같아 이 제가 아까 말씀한 뭐 거대한 이 남자분을 좋아하는 물론 팬클럽인데 이승기씨의 팬클럽은 정말 두터워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맨 처음에는 국민 남동생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국민 사위까지 가고 모든 걸다 잘했단 말이죠 뭐 노래 그리고 연기 예능 다 잘했잖아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서 많은 걸 잃었어요 이미지에 타격을 엄청 입었어요 왜냐면 사기꾼의 자손을 만나서 실 그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음. 근데 그런 팬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분을 선택한 이유가 얼마나 큰 걸까요? 팬들이 떠난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래요. 어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많이 돌아왔을 걸. 이 구설로 아, 인해서 오.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승기 씨가 팬을 버렸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본 것만 믿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다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너네도 알거야 라고 오. 이렇게 생각하겠지 소름이다 네. 아, 그, 렇게 얘기했대? 네, 어. 이승희 씨가 팬카페에 어. 그렇게. 올렸대. 아, 진짜? 더 어. 길게 보여드리겠다. 어. 이런 식으로 어. 얘기했대. 왜냐면 자기가 본 것만 믿는데 자기가 본게 나쁘지 않았거든. 그치? 귀엽고 순수한 걸 많이 받고 또 어진 모습을 받내고 굉장히 이 여자가 많이 배운 여자니까 유창할 거 아니지? 식도 좋잖아. 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다인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위에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거지만 내가 아는 이다인은 너네도 알아주는 날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밀고 나가겠지. 음. 그리고 지금 동정표를 많이 봤잖아. 맞아. 국민 안쓰러움이잖아, 지금. <웃음> 국민은 다가졌네. 국민 안쓰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불쌍하게 보겠지. 맞아요. 어, 팬분들이 음. 이거,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음. 마지막으로, 음.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건데, 음. 이두 분이 내담을 하, 했, 했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좀뭐 조언이나 아니면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말씀을 해주세요. 어 음, 글쎄, 뭐 딱히 조심하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남자를 잘 잡고 살라고 하고싶어 여자는 사실상 어 이게 이윤수가 있을 수 있는 이 사주고 이승기씨는 약간 업그레이드에 있는 여성을 만날 수 있는 사주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놓쳐봐야 이다인 손해거든 그치? 이 남자는 지금 당장 빵원이어도 벌어갈 수 있는 돈이 많아요 난 진짜 제2의 유재석처럼 보이고 뭔가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 남자가 롱런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다인씨가 어, 이 남자한테 잘하면 돼요. 본인은 이 남자 놓쳐봐야 이익밖에 <웃음> 없어요.